아 저거 괜찮다 내가 저거 우리 애들 하면 맨날 내가만 두들겨 맞을 듯 우리 애들한테 사랑의 매를 줘야겠다 내가 게을러지거나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맞는 거야 그리고 그만둘 때까지 맨날 맞을 듯 뿅망치로 대굴빵 맞기 어 괜찮아 어, 우리 집에 뿅망치 있으니까 저걸로 해야겠다. 만약에,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컨텐츠는 그걸 찍는 거야. 뿅망치 맞는 거. 서울 촬영하는 날 새벽같이 일어나야겠네. 우리 이제, 우리 촬영하는 날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 지각하면은 맞는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오늘부터 저녁.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도 마찬가지야. 여기 없지만. 다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촬영하는 날 지각하면 뿅망치 맞고 시작하기 그래서 그영상에 뿅망치 맞는 뒷모습이 나갈거야 그럼 윤댕님 집에서 만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 그러면 저는 그 시간 전에 준비가 끝난거지 애들이 출발할만한 시간부터 준비가 끝난 상태를 인증샷으로 올리는거야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지. 화장하고 옷 입고 촬영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는 거. 드디어 8년만에 한번 때려볼 때. <웃음> 왜요? 언니 때리고 싶었어. 완껏 때려. 언니가 그럼 일부러 다음에 늦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날 때려볼 수 있게. 어디 한번 때려봐. 언니가 때릴 곳이 어디 있어? 때릴 곳은 뭐? 맘... 음... 네. 엄청 너무 많은 게타이지 파워 데뷔 윤댕님이 너무 넘사 아닌가요? 그러면 애들이 힘을 키우든가. 아니, 뭐힘센게 됩니까? 뭐터분하기센걸 어떡해? 뭐, 그러면 근력을 키우든가. <웃음> 아니면 애들 은근히 그걸 기대할 수 있어 아 뼈망치로 맞아서 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이러다가 다친 거니까 다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병원에서 쉬고 싶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팀은 그런 걸 때려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